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네. 겁니다. 팀장이었을 텐데. 오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이 어젯밤에 극단적인 네.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민주당에서는 어젯밤에 바로 논평이 나오지 않고 오늘 오전에 논평이 네. 나왔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한다 네.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저도 사실 그 저희가 내부망,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 망에 또 누가 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기사가 올라오길래 전에 과거 기사를 잘못 냈나 어. 아, 그 글자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랬는데 좀 이따 보니까 딴 사람이었던 거예요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가 한때 이제 지휘하던 그 부하 직원들 중에